오늘 들려드릴 요정는 뭐야 이게 대우고무 지주마 인마로 하자 인마 이거 뭐야 형? 아.. 내가 저번에 주문 <웃음> <웃음> 이거 뭐야 형좋잖아야 <웃음> <웃음> 그래. 어쩜 이렇게 똑같아? <웃음> 다른데? SMO 질 이렇게 밝은 거 봤어 요이 그릴이? 아 그렇네 그릴이 아, 밝은 음, 거 그래. 아. 근데 내가 이걸 산게 <웃음> 네. 소리도 똑같다 그래어 <웃음> 어디서 샀어? 뭐 어디서 사? 중국에다 시켰지 와 대박이다 진짜 음. 대륙의 기상 가격 차이가 네배 어. 이상 난다고 최저가가 8만 얼마인가 그럼 얘는 뭐야? 네배네배 15,000원 아, 15,000원? 14,500원에 배송비 무료 중국에서 오는 <웃음> <웃음> 배송비는 왜 무료야? <웃음> 뭐 길건나요 중국이? 못 가고 모 오는데는 한 2주 걸려 아니 무슨 하다보해 뭐... 앞에 치킨을 시켜도 배달료를 받는데 그 SM57 카피인데 소리가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 사봤지 소리 나니, 나긴 나는 거예요? 아직 연결 안 해봤어 <웃음> 안 되면 어떡하지? 아나 꺼내다가 깜짝 놀랐잖아 어. 마이크 꺼내다가 어. 갑자기 이거 보고 거기에 저기 5칠이라고안 적혀 있잖아 아 그러니까 분명 5칠인데 뭔가 다른 거야 느낌이 <웃음> 어, 어, 어, 그러고 어, 어, 어. 뭐지 보니까 5칠이안 적혀 있어 심지어 어, 이거 SMO7 모디 버전들이 있어. 이 아, 안에 있는 아, 아, 트랜스포머. 그 트랜스포머를 아, 아. 떼내는 거. 아, 아. 이거 살때 보면 트랜스포머가 안 달려 있는 애도 있어. 더싸 심지어. 모디 버전이 따로 있어? 아니, 모디 버전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애초부터 안 붙인 거지. 얘는 트랜스포머 있는 버전이고. 근데 네. 그거는 주문하기가 좀 무섭더라고. 소리 안날거 같아서. <웃음> 이건 안 무서웠어요? 아, 어, 그냥 송님샘 치고 한번 사볼까를. 만5 0 0 0원인데 궁금증은 형이 해소시켜주면 되겠다. 어? 형이 황금귀잖아. 어, 그렇지. <웃음> 생긴 건 비슷한데 음. 색깔도 다르고 음. 뭔가 묘하게 뭐가 다르더라고. 어? 얘가 더 무겁다. 야, 들어봐. 너 들어봐. 저울! 누가 저울! 들어봐, 들어봐. 안 그래? 어, 이게 이게 가봤다. <웃음> 뭐가 안 들었네! <웃음> 야, 이게 뭐야! 6만 원어치 안 들어간 거야, 형. 트랜스포들안들려있는데 다이어프레임 안, 들려... 안 달려있다 <웃음> 일단은 소리가 나는지 테스트해보고 음. 형이 맞출 수 있을지 또 블라이트야? 이거 <웃음> 응. 뭐? 이거 어떻게 해서 들어보려고 소속 뮤지션 있잖아 <웃음> <웃음> <웃음> 언제 계약했어? 야! 카를로스 <웃음> <웃음> 내가 생각한 거는 어. 이거 이렇게 우리 스네어 받을 때처럼 어. 칭칭 감아가지고 어. 저카를로스 신곡이랑 어. 그 다음에 카를로스 드럼 사운드 어, 전체 사운드 한번 녹음해보고 음. 스네어만 이렇게 가까이 놓고 녹음해보고 음. 그래서 형이 맞추는 거지 기타, 드럼, 스네어 세개야 근데 진짜 비슷해서 못 맞추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진짜 대박 나는 거야, 형. 이렇게 해갖고 진짜 똑같더라. 어. 그러면 우리 빨리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다 홍보하고 올리고 해서 알리에서 샀으면 빨리 그 셀러한테 연락해가지고 어. 우리가 지금 망개만 어. 땡겨줘. 우리 <웃음> 공국가로 막. 어. <웃음> 사마를 대적하겠다. 아, 수어 사마지. 어. 어. 우리 스마. 어, 아니, 삼마. 임마로 하자, 임마. <웃음> <웃음> 수호 SM57 취급하고 있는 임마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수호 코리아입니다. <웃음> 뭔 사는 중국인거야? <웃음> 형수호코리아에 욕심내고 이거 괜히 똑같다고 하면 안돼? 까르로스 신곡은 뭐야? 제 신곡은... 기린의 정욕 <웃음> <웃음> 뭐야.. 이게? 세로로 하자 네? 가로로 하지 말고 알겠어요 현승이 형님.. 그 수호코리아에 대한 열망을 보았다 <웃음> 세로로 하세더 똑같은 지라고? <웃음> 야, 근데 진짜 중국 대단하지 않니? 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좀 들었어요 들었어 너도? 음. 뭐래? 야, 이거 유명하니까 이거 유명하다고요 이미? 그래 됐어, 됐어. 잠시만요 예. 네. 체크 좀 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번에 바다코끼리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기린의 욕정입니다 <목소리> 시작합니다 길이 내욕정넌 나랑 비슷하지 아이고 틀렸네 길이 내욕정 나랑 비슷하지 목이 길었을뿐건 사슴뿐만이 아니지 예 기린의 욕정 기린의 욕정 이런 욕정 에이 나랑 비슷한 욕정 에이 울음소리 한번 들어볼래? 에헤이 감사합니다. 땡큐. 표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음. 들어보죠. 결정했어요. 네. 아두 개가 소리로 다르네, 많이. 뭐가 똑같아? 완전 다르구만. 내가 그 브랜드를 잘못 샀나 봐. <웃음> <웃음>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거든. 수어도 아닌 거야? 어 수어는 아닌 거 같아. 뭐가 57이에요? 2번. 1번, 그냥 소리가 이상하네. 뭔가 되게 휑한데 하이 밖에 없고? 가벼운 이유가 있구만. 57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캐릭터가? 볼륨도 되게 작아. 57에 비해서 10dB 작아. 볼륨도 작고. 뭐쓰겠네 어, 어, 토크백으로 쓰기도 힘들지. 하이가 많으니까 혼내서 음. 많이 안 돼. <웃음> <웃음> 대용으로 어때? 빈자이콘데서 어, 무슨 소리 근데, 하는 거야 이 형이 지금 근데 저음이 없어 처음이 아예 없어 어, 미들도 많이 없고 미들도 없고 처음도 없고 응, 그냥 하이도 약간 건... 깽깽거리는 그러니까 되게 중국산 응. 이어폰들 중에 싸구려들, 응. 잘못들 우리 옛날에 응. 그런 거 했잖아 편의점 응. 이어폰 같은 거아 집에서 던졌던 거? 어 고라니 아. 소리 나는 거 <웃음> 아쉽다 응. 나는 되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똑같아 그럴 줄 알았는데 뭐가 아쉬워 난 이럴 줄 알았다 15,000원에 마이크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좀막대그을리고 무시하지 마! 형의 선택을 무시한 거예요 <웃음> 브랜드를 잘못 산것 같아. 아씨. 그럼 형또몇개더 사봐요. 그 돈으로 옷질 주지 봐. 그럼 형 그거 사보자. 두팔 실짝 퉁그 너무 비싸. <이상. 웃음>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음. 싸고 좋은 음.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에다 연결할 방법이 없나? 여보세요. <웃음> 네, 빼 가지고. 아 맥퉁. 그거 쓰면 되겠다. 코러스 받을 때 쓰면 되겠다. 포러스? 어 어차피 깎잖아 너 보컬, 메인 보컬 뒤에다 딱 놓을 때 이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겠네 이번에 먼데이 플링을못 써야겠다 미안해 아들아 한번 써보자 이게 그릴이 밝은 색이라서 소리가 밝은 거야? 어, 어, 어, 그치. 어 그릴이 그 어두운 색이잖아 이형 엔지니어 20년 해가지고 지금 <웃음> 왔다는 소리가 <웃음> 에휴, 망했어 망했어 말, 그만해 그만해 이제 15,000원 버릴 거면 나눠주신